네, 대청호 이정표가 있습니다. 인증샷 네, 네. 에이, 나의 로마 캠핑카 오늘은 대청호 500립기 대구관에 왔습니다. 대청호 가는 길입니다. 대청호요. 대청호 이정표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 인증샷은 해야 되겠죠? 대청호 물문학가는 대청호와 금강에 사는 생물의 서식환경을 소개하며 수몰댐 지역의 삶과 문화를 기록 제외하는 전시관 댐 자료실 영상관 전망대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청호의 500몇길 일가는 대청댐 물문화관 바로 뒤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쪽은 21개 코스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유 시작 점부터서 상당히 장사가 좀 있습니다. 대청을 중심으로 200에서 300m 야산과 수목들이 빙 둘러싸여 있어서 경관이 뛰어나고 구간마다 특별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코스라고 합니다.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인 대청을 주변에는 무덤들만 맛있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에헤이, 이것도, 또르맣게. 술은 진짜 한잔 먹으면 약이고, 두잔 먹으면 그때부터는 진짜 술이야 등산로가 정비가 잘 되어 있고요.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네요. 에이. 술은 술로 깬다고? 그래도 숙분이 되는 거야. 이것은 낙엽이. 좀 쌓여가지고 약간 좀 그릇기도 합니다. <웃음> 근데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비올때는 조금 그끄럽겠는데 아, 대청호 전체가 상수원 보급이라는 것은 아시죠? 길이 오브서니 조용히 네, 둘이 걸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에 오면 그런 거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웃음> 믿을 수 없어 산에서는. 와 야가 전망대구만 야가 전망대 우와, 원숭이 자자합니다, 이거. 에이, 멋진, 근처에서 또 사진 하나 찍고 하시면 너무 좋죠. 네, 멋있어요? 네, 안 가라앉고. 가벼운 게또 있지라. <웃음> <웃음> 대통하고잘어울러진한 폭의 그림입니다. 어! 유격! 가 어디 유격! 유격! 아, 애인 있습니까? 아 이거 그럼 대충 와! 체조로 <웃음> 눌러버리고 말. 이 기다리게 입을 여 너무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좋은 주연 되세요. 여기는 어린이를 위한 현장 체험 장소이고요. 바로 옆에는 로아스 가족 캠핑장도 있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음. 아, 요수로 땜이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말 늦가을에 걷는 이곳 길은 정말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가파른 계단 올라가니까요, 저 위에 멋진 청동 하나가 있습니다. 예, 아련이 좀 청난 데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정식 먹고 좀 출발했는데요. 야 그래도 좋습니다 여보다 네. 더 좋은 식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하하 <웃음> 자격받는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야 밥을 먹고 났더니 지금 아주 저 뭡니까 지금 아주 하하하 <웃음> 야 이거 지명산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지명산 자작나무 길이 300m 갑니다 야, 미끄럼들 조심하시고 여기 아, 상당히 미끄러운데요 이거. 에이 이쪽 코스는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야 이거 아주 어, 가을 낙엽이 겨울 그 얼음보다 더 무섭거든요. 에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에이, 이쪽 코스는 이제 정말 대청호 물길을 보면서 갈수 있고요. 아 진짜 능가을 진짜로 멋지게 느낄 수 있는 코스네요. 보조댐 전경인데요. 에이, 오늘 좀 이건 노아스 가서 공원 오토 캠핑장에서 에,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대충 5 0 0리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 오토 캠핑장에서 스파장 이용도 되고 있거든요. 에,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네요. 에이, 나의 범마 캠핑카 이 가을을 꼭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